블렌더를 이용해서 체스의 폰 모양을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운데 있는 박스는 필요 없으니까 X를 눌러서 지우도록 하고요. 어, 앞에서 퓨전 360처럼 비슷하게 작업을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어, 빠르게 보여드리자면 Shift A를 누르고요. 어, 싱글 벌텍스 점 하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g y 해서 y축으로 조금만 이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x 화면 이렇게 본 다음에 요 점을 e 누르게 되면 이제 익스투루더거든요. 그래서 점을 위로 e 눌러서 다시 위로 e 이런 식으로 하면 어 이제 이 점을 계속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e 누르고 계속 클릭을 하면서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단면을 마치 스케치 한 것처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모디파이어에서 스크류, 이제 회전체를 만들게 되면, 어, 퓨전에서 만든 방법과 비슷하게 만들어지죠. 오브젝트 모드 나가서 이제 얘를 컨트롤 2죠. 네, 섭디비전 하면 이렇게. 화면이 둥글게 됩니다. 어, 이런 식으로 뭐 모델링 작업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메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Shift A 눌러서요. 이번엔 서클입니다. 서클. 써클. 서클을 가져올 건데 어, 이 서클의 점의 수가 이렇게 많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6 정도로 해서 하면 여기 이렇게 서클이 생겨나게 되죠 이 친구를 선택하고 탭키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아까 한 방식과 비슷하게 이제 E를 눌러서 익스트루드를 해서 모양을 만들어 낼 거거든요 근데 이 E를 눌러서 이제 작업을 할때 이게 삐딱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화면 자체를 지금 보면은 YZ평면이죠 이렇게 화면을 고정한 상태로 이 E 눌러서 Z 누르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려주고요. 다시 E 눌러서 얘도 Z 눌러서 Z축 방향으로만 이동시킨 다음에 여기에서는 S 누르게 되면 이제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줄이고 E 눌러서 다시 올리고. E 눌러서 다시 올린 다음에 Z로 올리고 S 또 눌러서 이렇게 다시 E 누르고 Z 눌러서 일직선 방향 그래서 E 눌러서 뭐 Z 쭉 빼도 되고 E 그 다음에 Z를 해서 조금만 뺀 다음에 얘는 S 눌러서 바깥쪽으로 크게 EZ 위로, 그 다음에 EZ 해서 다시 위로 하고, S 눌러서 크기 좀 다시 줄이고, EZ 위로 뻗어서, S 눌러서 크기 키우고, EZ 위로, S 눌러서 또 살짝 키우고, EZ E, Z, 지금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E, Z 그리고 S 이용해 가면서 모양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S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모양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번. 점선 선택한 모드에서 알트키 누르고 전체 선 선택한 다음에 F 눌러서 페이스로 이렇게 닫아버려도 되고요.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알트키 누르고 전체 선 선택해서 F 이렇게 닫아버려도 되고 어, 지금 보니까 여기 가운데가 너무 일자로 밋밋한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은 Ctrl-R 눌러서 여기에 이제 메스를 좀더 자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은 이런 식으로 더 자른 다음에 지금 X 뷰에서 여기를 Alt 선택해서 S 눌러서 이렇게 모양을 Alt키 눌러서 전체 선 선택한 다음에 S 눌러서 이렇게 모양을 더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메쉬로써 모델링 작업을 한 다음에 메쉬로 작업을 해준 다음에 지금 탭키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왔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서 섭디비전 서 섭디비전 서페이스 섭디비전을 이용해서 표면을 둥글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단축키로는 도형 선택하고 컨트롤 숫자 1 2 3 컨트롤 2는 이제 섭디비전 2두번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 근데 여기 이제 가운데가 사실 동그란 원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메쉬를 꺼내서 만드는 방식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 이거 자체에서 요 위쪽 면은 지우고 요 위쪽에 친구들은 X 눌러서 지우고요. 어, 이제 여기에 그냥 원을 Shift A 눌러서 원을 그냥 추가하는 방식도 있겠죠. 그래서 S 눌러서 크기 좀 줄이고, G, Z 눌러서 이제 위쪽에다가. 2번 눌러서 이쪽에 ART키 누르고 전체 선 선택해서 F면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블렌더로 체스의 말을 모델링하는 방법은 물론 단면을 그려서 회전하는 방식도 있고요. 이렇게 메시를 익스트루드 한층한층 한층 면을 뽑아 나가면서 원하는 형상을 만들고 마지막에 브디비전으로 스무스하게 만드는 방식이 있겠습니다.